갈래? 난 어디든 좋아, 응, 좋아 언제든 좋아, 응, 좋아. s n day. 아, 먹방, 쿡방, 뷰티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마스크 쓰고 어김없이 돌아온 새벽 편의점 먹방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3분이에요 오늘도 맛있는 새벽 편의점 먹방 시작해볼까요? 최근에 이마트 집사람 씨를 갔으니까 오늘인지 샌드위치 다 먹었어. 코로나라서 예식을 많이 못하니까 잘 팔리나보다. 그렇다면 고기 두 가지만. 하나. 같이 싼 김밥이냐? 마요네즈 김밥이냐? 김밥을 참좋 말고 맛같지 짜장면 있어? 보류. 어디 보자. 실바사. 들어가서 하요 봉지 라면이 먹고 싶은데? 이거에 탁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침샤 라면이냐? 도전 비빔장이냐? 아휴 트 갑시다 여러분 침샤 갑시 어떻게 해? 오랜만에 디저트까지 먹을까?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크림치즈 타르트냐? 아니면 경과나? 콩, 감자, 설 이거 하나 먹어야지. 맛있지. 이렇게 갑시다 음료는 집에 있는 물 먹으십시다. 넣어서 견자림치 이거를 으게주면 되고 참치마요김밥은 따로 안 돌려요 마요네즈가 녹으면 맛이 없거든요 야. 이 정도 익으면 계란도 덮어주고.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킬바사 소세지와 김밥 김치 이거 구성은 제육이랑 간장이랑 메추리 장조림 계란 마리, 볶은김치 소야 밥 이렇게 있어요 국물을 저는 작게 잡는 편인데 7,8분이 지나가가지고 불어버렸어요 김밥에 마요네즈 좀 그리고 저는 마요네즈를 좀 추가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음. 김밥이 다 터졌어 음, 콘 샐러드를 빼먹을 뻔했어. 네, 맛있는 콘 샐러드. 떡 한입 먹고 진짜 맨밥이랑 잘어 간장불고기는 고기가 별로 없다 근데 이거 제육은 고기가 많아요 이것도 육즙 엄청 터져요 근데 짠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팬플라잉 해야 될것 같아요 간간하긴 간간해요 짠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은 그냥 전자렌지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전자렌지가 훨씬 편하니까 오늘은 막 그렇게 막 매운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콩샐러드가 그렇게 땡기진 않는다 한입에 먹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쩌다보니까 한입이 돼버렸네 <웃음> Thank you. 아니요, 여러분, 워터프라잉 해서 드세요. 혼자 하나 먹기는 짜요. 근데 혼자 이걸 하나를, 보통은 한끼 이렇게 먹진 않죠? 밥한 큰술 크게 뜨고, 한 반입 베어물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밥한 숟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볼래요 볼래요 볼래요 요건 남았아 근데 이거, 이거 도저히 짜가지고 못먹겠어요 왜요 제이오 디저트 냄새는 좋아 으 음. 타르트지는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그 마가레트나 이런거 초콜렛 맛? 부드러운 쿠키 부셔가지고 우리가 노븐 타르트지 만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타르트지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음이 안에 필링은 진짜 부드러운, 가벼운 크림치즈 진짜 음. 근데 이거는 얼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얼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려서 매일 커피랑 먹어 오늘 편의점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꾹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